이름이 엠퍼서 막 그러면은 사람들이 에 저기 왜 이렇게 비싸요 이름 존 같은데 존나 비싸네. 음... 그리고 성류 어쩌고 저쩌고 젤리랑 그리고 샤인 머스켓을 먹읍시다. 샤인머스캣이 걔 오지는 게 약간 달콤한데 달콤하고 좀 과육이 좀 튼실해가지고 그래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그쵸? 벌크업한 포도! 어, 맞아 맞아!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아요? 헬창포도! 샤인머스캣은 진짜 헬창포도인 것 같아. 요 샤인머스캣 이름이 왜 그렇게 깜찍하게 샤인머스캣이지? 샤인머스캣 이름이 너무 생각보다 좀 고급진 것 같아요. 하긴 근데 이게 상품이니까 아무래도 상품이니까 이름을 예쁘게 지어야 비싸게 팔아도 좀 괜찮지 이게 이름이 헬창포도였어 봐 그러면은 사람들이 에? 헬창포도? 저기 헬창포도 왜 이렇게 비싸요? 헬창포도 이름 존나 같은데 존나 비싸네? 님들 근데 헬창포도 존나 안 먹고 싶은 이름이지 않음? 근데 먹어보면 좀 맛있음 킥킥 막 이러면서 <웃음> 아 포도에서 땀냄새나요 <웃음> 아 극혐 샤인머스켓 그냥 청포도라기보단 약간 조금 과육이 조금 더 쫄깃한? 진짜 약간 그냥 포도가 물렁살이라면 운동 빡시게 한 포도가 진짜 약간 샤인머스켓. 이게 약간 좀 과육이 튼튼해요 과육이 단단해요. 좀. 청포도는 그냥 포도보다 살짝 더 씹는 맛이 있는 편이라면 샤인머스켓은 진짜 아작아작해. 아작아작까지는 좀 과사, 과장이지만 좀 아삭아삭? 약간 아사삭아사삭한 느낌이 있어요. 근육량 오지는 포도 약간 그런 느낌. 맛이 뭔지도 모르겠다고요? 해창맛 킥킥. 존나 먹기 싫어지는 단어. 오 망고맛 첨가된 느낌도 나요? 아, 근데 저는 약간 청포도 맛이라고 느끼긴 하는데 청포도 맛에서 청포도는 약간 조금 쉴 때도 있거든요. 근데 청포도 맛에서 단맛이 조금 더 많이 강화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렇다고 막으달달 어, 이런 게 아니라 좀 과일의 단맛이 많이 추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근데 존나 헬창포도라고 하면 존나 먹기 싫죠? 정작 헬창은 닭 많다고 싫어할 듯. 그치? 응. 이름이 헬창포도였으면은... 그러면은 막 진짜 전국의 헬창들이... 야저 포도 이름은 왜 헬창포도냐? 막 우리 한번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? 고딱 먹어봤는데 이것은 헬스하는 헬창들에게 먹을거리가 아니군! 이러면서 막 헬창들한테도 이제 외면받고 헬창포도? 아 뭐야? 이러면서 헬창 아닌 사람들한테도 비헬창한테도 이제 외면받는 거지. 헬창포도? 이름이 왜 저래? 허... 더러워 땀 냄새나 막 이러면서. <웃음> 야 헬창포도 봤냐? 존나 비싸. 뭐한 송이에 뭐만 얼마야? 미친 거 아니야? 야 근데 먹어보면 맛있대. 목소리야. 어, 뭐 <웃음> 이름 줬다고 막땀 냄새 날것 같아서 먹기 싫은데 게다가 가격도 비싸. 나 먹어봤는데 맛있던데 이러면은 옆에서 막야너 진짜 취향 이상하다. 이 이름이 헬창포도인데 그런 걸왜사 먹어? 막 이러면서. <웃음> <웃음> 그렇게 헬창포도 먹는 사람들이 약간 매니아층으로 약간 좀 분류가 됐을듯? 근데 일반 포도랑 딱히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. 오히려 일반 포도보다 조금 더 얇고 탄탄한 편? 그래서 뽀드삭 한 소리 나요. 그 씹을 때 되게 껍질이 탱탱해서 껍질이 터지는 소리가 나요. 그래서 이가 가지에서 이사인머스가 뜯어날때도 약간 뽀드독이 런 소리 나네? 방금 들어보니까? 봐봐, 소리 들어봐봐. 이렇게 폭 소리 나죠? 가지에서 샤인머스기 지금 뽑은 건데 이게 소리나요. 얇은 피부 껍질 속이 다 근육인 것 같은 느낌. 맞아 맞아 맞아 맞아. 약간 그런 느낌이야. 이거 봐봐. 존나 이거 봐봐. 아자작 소리 들어봐봐. 봐봐. 그죠오장오장오소리 진짜 엄청 통통해서 진짜. 소리 듣고 물건 맞추기 게임인가요? <웃음> 탱글한 가지. 정답 헬창. <웃음> 근육 터지는 소리였군요. 그쵸? 소중한 근육 뽀자작! 아 생각해보니까 근육은 터지면 안 되는데 <웃음> 그쵸? 근육은 소중하다고! 근육 장 손실 되면 안 돼! 근 손실을 막아라 주똑다헬창이 <웃음> 근육에게 어쨌든 근 손실인 것 1g 사라져버려 1g이라도 사라지지마 내가 슬퍼지니까 똥똥도 <웃음> 싸면 안 되나요? <웃음> <웃음> 똥쌀 때마다 잠깐씩 사라지잖아 어? <웃음> 뭔지 알지? 어? 대변 금지, 돌돌 벙은 근육이 아니니 마음껏 싸삼 알겠삼 음